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 물치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가서 불편해 보신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흔히들 목에 담이 걸렸다 목에 담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목에 담이 걸리는 이유는요 한쪽 방향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세 그대로 자고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이런 자세로 오랫동안 했다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tv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계속 했을 때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단단하게 뭉치고 경직되면서 목에 있는 관절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 담이 걸리게 되면 단단하게 굳어서 목을 못 움직이게 방해하고 있는 이 근육들을 좀 풀어주고요 어, 관절에 기름칠을 좀 해줘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요 아프다고 너무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목에 담이 오게 되면 요 고개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돌릴 때 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 가동성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우선 제 목을 한번 검사해 볼게요. 저는 왼쪽으로는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오른쪽으로는 이거밖에 안 가요. 다시 왼쪽으로는 이만큼 돌아가고 오른쪽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 목이 오른쪽으로 잘 돌아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화난 근육들을 좀 달래 주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근육을 풀어 주냐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안 돌아간다고 했을 때안 돌아가는 쪽 그래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상부 승모근을 풀어줍니다 상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여기 목이 이렇게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죠 목과 어깨가 만나는 이 경계선에서 약간 뒤쪽 부분 이쪽 주변을 이쪽 주변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살살 앞뒤로 문질러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강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살살살살 화난 아이 달래준다는 생각으로 살살 화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 근육의 반작용에 의해서 오히려 더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시행을 해주세요 약 30초 정도 마사지를 해 주시고요 한 5초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이것을 약 3세트 정도 반복해 줍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상부 승모근을 충분히 푸셨다면 그 다음은 반대쪽 왼쪽에 있는 견갑 거근을 풀어줄 겁니다 이 견갑 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제 목에서 날개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 이 근육을 찾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고개를 잡으시고요. 반대쪽으로 돌려보시면 여기 툭 튀어나오는 근육이 보이시죠? 이렇게 튀어나온 근육이 보이는데 이 근육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기 귀 뒤에 만져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어, 고개를 돌렸을 때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뼈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 바로 뒤쪽에 손을 대시고요. 여기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 견갑거근은 조금 깊숙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상승후근을풀 때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꾹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마찬가지로 30초 마사지 5초 휴식을 기준으로 3세트 정도 시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 관절의 기름칠을 제가 좀 해줘야 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관절의 기름칠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여기에 기름을 칠할 수는 없고요. 우리 관절은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펌핑작용에 의해서 관절 안쪽으로 수분도 공급이 되고 영양도 공급이 되면서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름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안 돌아가는데 이쪽 관절면에 지금 기름칠을 해줘야 하죠. 그러면 아파, 아픈 파아 것을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잘 돌아가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어,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척추에 있는 관절은 좌우에 한 상씩 이렇게 나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리든 이쪽으로 돌리든 좌우의 관절면이 이렇게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관절면도 이쪽으로 움직일 때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절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니까 왼쪽으로 열번만 돌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해줘도 목을 움직이는 것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목에 담이 와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목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목에 담이 있으시다면 이 정도 해가지고는 움직임 개선되었지만 통증은 좀 남아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있는 어깨를 조금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거의 90% 이상이 돌아가는 쪽안 돌아가는 쪽 반대쪽에 있는 어깨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목을 이렇게 돌리는 근육들이 목과 어깨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무줄로 잡아서 표현해 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깨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고무줄이 늘어나서 팽팽해진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니까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못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는 어깨를 원위치로 만들어 놓으면 이만큼 근육이 느슨해지게 되죠 그래서 고개를 잘 돌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고개가 안 돌아간다면 왼쪽 팔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팔은 최대한 끼에 붙여주시고요 이 상태로 으쓱하는 동작으로 팔을 위로 쭉 올려줍니다 이때 몸통이 이렇게 돌아가셔서는 안 되고요 팔만 쭉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하늘로 만세를 해주세요 으쓱 자이 동작을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시고요 약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을 위로 올려서 최대한 귀에 붙이시고 으쓱하는 동작으로 팔을 위로 올려주세요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시고 3세트 정도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고개를 다시 돌려보시면 요 훨씬 더 수월하게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어, 잘 돌아가지 않는 목이 훨씬 더 수월하게 돌아가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